아주 맛있는 로박전. 야 계란이랑 뭐야? 상당히 오랜만인데? 어벤져빌런더 파님 무엇입니까? 컨텐츠 찍으려고? 저 집에서 컨텐츠 다 보관되지 않았냐? 근데 이미 바다 생물은 다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어 록 같은 거. 어? 록 같은 거 있어. 아까 그러니까 그록 같은 게 뭔데? 진짜 그냥 록 같은 거 있다니까? 아니, 그 록... 그게 바로 뭐냐면 말캉말캉하면서 크기는 내 것만 하고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개미 뒷다리만 하고 생긴 건 약간 흉악하면서 색깔은 분홍분홍 핑크핑크한 것이 아니아니 아니. 개소리야 꼬돌꼬돌하여 횟집에서 서비스로는 잘 안주는 그런 리발적인 렉기 있잖아 아주 록같은 렉기 그게 바로 뭐냐면 라디에서골파이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러분 뭐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어머, 머리를 엎갔네 얼마뒤도 먹었던 서양안 개불 안에 론나게그 동해안 개불을 잡아서 크림 파스타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서양안 개불을 운 좋게 줄 좋게 개불 소리를 내서죠 그때 보여드렸던 삼촌의 횟집에 있는 대왕 개불 있죠 자이 대왕 개불은 동해안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진짜 한 요만할 거예요 딱내거만한 개소리야 자 고래끼를 잡아가지고 크림 파스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려 수십 심 깊은 곳에 모래바닥 아래에서 삽니다 자 그래가지고 잠수를 직접 해가지고 에어건 같은 거를 싸서 모래가 흩어졌을 때 그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레쓰 고 오늘 못 잡으면 간만에 회세트 가서 이거 구입해야 돈좀 써야겠네 한놈 두식에 석상 돈 없어? 네 여러분 지금 베라댔습니다 지금 오늘도 혹시나 저번처럼 개불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기 석추로 왔는데 이물 색깔이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이거는 개불이 만약 이 호스를 따라서 저번처럼 왔어도 이거는 개를게 한 마리 있다 라삭사브라 이리발레게. 아니 동해안에서 물이 이 정도로 완전히 개똥 물인 적은 없거든요. 석축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가능한 거고. 이거 뭐야? 반주야? 쓰레기 버리 나쁜 기들 뭐야 얼핏 보면 론나 팬티같네 리벌. 어제 장마가 미친 듯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 파도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이거 완전 회센터가서 대불살려고돈론나 쓰겠네? 삼촌 배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삼촌 배가 어디 갔지? 도난당하셨다는 구라예요 어딘가에 정박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리히발? 요 방파제를 원래 뛰어서 넘어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갈게요 개깡고 꺼져라 리히발 진짜 쓰레기 덤이다 여러분 여기는 근데 사실 쓰레기를 와서 누가 일부러 버리는 건 아닌 거고 이게 파도에 아마 휩쓸려서 이 가지랑 다온걸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 거잖아 리발레끼들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봤는데 지금 걸어갈 때마다 여기가 어글 꼭지에 쓸려 가지고 기분 야릇 아예 록 같아. 원래 여기가 해수욕장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갈조류들이 와물 더러운거 보세요 개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쫄짱 개레기들도 오늘 못만나요 그래도 저는 무조건 아마 도전해봅니다 물에 들어가고 보자 리발레기들아 어 여러분 여기 아시죠 제가 해루시라는 곳인데 원래 여기는 육진인데이거 오늘 아무것도 못잡는다 이거는 여러분 수중카메라 써도 안보여 리발 오늘 나는 왜 이런 날을 잡아가지고 자 여러분 지는 여기 고동레기 론나파도에 견디고 있죠 라삭사무라이 버리자 일단 잘 알아서 살아봐라 저도 그냥 회집가서 그 대왕개불 살라고요 리발 나도 살아야지 횟집으로 갈게요 라상라상 <웃음> 여러분 지금 바로 횟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발 근데 동해안 개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지금 라댔는데 이거 완전 여러분 다른 횟집으로 가볼게요 제발 이길 거기 리발 좀더큰 회센터 왔어요 제발 있어라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이거 큰일 없죠 오우 드디어 동해안 개불을 구했습니다 <웃음> 보여드릴게요 이야 뭐야 저거 빨간색 뭐야 롯나 고구마같이 생겼는데 자 일단 여러분 이래기 바로 들고 가서 라삭라삭 넘어가 볼게요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 동해안 개불을 잡아왔어요 아니 아니 사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거 음, 무지막지한데 <웃음> 우와 이거 그 크기 보세요 으아아아아아 <웃음> 뭘 그만, 그만 그만 그만 탱 이래기야 우와 이개불 크기는 여러분 말도 안되게 오오오 오. 어, 뭐야 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 다시 올라와 왜 피스톤 온도가 개소리야? 그 와중에 이렇게는 아주 견고하게 지금 딱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붉은 고구마 래기 여러분 이렇게들 지가 바로 손질해볼게요.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을 해볼게요. 물 세게 뿜을 수 있니? 오 물이 세지네손 씻어야지 리발레 캬 버려. 야 얘는 여기 뒤로 가도 아주 그냥 튀어나와있다. 두더지 게임? 두더지 두더지 두더지. 자 여러분 이렇게들 그냥 일반 개불이라 손질해주는 거 똑같습니다. 물좀 그만 뿜어 제발 부탁이야. 나 여기 롱구멍 여기가 라갈입니다. 이, 이렇게 물 수도 있어. 펀치. 자이 꼬다리만 탁탁 따주면 돼요. 자 일단 렁덩이 오, oh, 여러분 저번에 서양 개물 했을 때도 요런 피같은 H가 나왔거든요 그냥 요런 게들의 내장이에요 자 이거 그냥 쭉 짜주면 돼요 쭉 짜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와씨 묵혐이니까 워터야 자 그리고 안에 이렇게 내장이 나오는데 요거 뭐야 그때도 말했죠 해파리에요 리발 버려 그리고 이쪽에 아직 덜 잘렸습니다 바로 던진 다음에 라삭 오르도자 그리고 이번엔 라가리 바로 떨군 다음에 라삭 사무라이 요 가위로 요 틈을 한번 이렇게 싹 잘라주는 거예요 라삭 자 여러분 이 해삼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손질하기 전에는 굉장히 말캉말캉거리다가 손질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딱딱해져요 뭐처럼 개소리야? 바로 워터야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자 이렇게 손질이 끝나 손대레끼처럼 롯나게 돌돌이 이렇게 말려버리는 렇게 저말리 거져 자 그리고 다음 이렇게 바로 되고 야 얘는 약간 15,000원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까운 데 근데 얘 약간 그거 같다 감자 옹심이 버리고 바로 나삭 사무라이요 자 얘도 가위로 나삭 사무라이 나삭으로도나삭 사무라 약간 이거 그거 같다 리발 나무젓가락 나삭나삭 버려 자 여러분 이 개불이 손질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약간 록 같은 게 뭐냐면은 손질하기 역겨워요 리발. 거. 놋다랑 걸리겠지 걸리면 어쩔수없고 리발 자 여러분 이제 이론낙의 오이같은 레기들을 가늘게 면처럼 하나하나 다 잘라버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론나 노가다 작업 어 리칭 개불리기 입장 자 그리고 이래기를 잡고 써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미끌거려요 마찰력이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바로 공십자짜리 로가다 목장갑 하나 딱 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 마찰력이 하나도 없어 리발 괜히 꼈다 자이렇게들을 반대로 이렇게 펴주고 이게 칼로 하면 좋은데 집에 잘 드는 칼이 없어가지고 면처럼 썰어 줄게요 잘 썰었다 잘 썰었어 자, 여러분 이게 개불면입니다 개불면 버려 아 끊어졌다 아. 리바개츠쩐같은데 버려 지금 여러분은 최초로 개불로 면발을 뽑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라사고르노야 이거는 진짜 좀면 같다 그죠 여러분 이거 면 같죠? 아니에요? 좀 멀리서 보면 면 같을걸요? 면 같죠? 자 여러분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다 개불로 면을 만들게요 리발 개노가다 와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허리 개마트이갈것같아자 여러분 이렇게 한마리 얇게 거의 다 쓰고 약간 지루이 같기도하고 좀 론나 극혐이네 여기 약간 굵은거 하나 나뒀거든요자 요거는 약간 파스타 먹었을때 굵은 면을 하는 파스타 있죠 해투치네 면을 그걸로 할게요 리발 버려 다음에 넣어 갈리자 리발 내게자 여러분 이게서개불을 면발로 다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론나 면발같지 않네 리발 어, 동그랗게 이렇게 말렸는데 이거를 크림파스타에 넣어서 같이 삶아버리면 얘가 펴질지 않으면 더 말릴지 일단 그러면 크림 파스타 바로 만들어볼게요. 너네는 짜져 있어? 자, 여러분 크림 파스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띵! 기습으로 어엄엄투타한디 오랜만에 또 나가리당 처리 발레게야 파야 파야 파야 마 올려 양파 올리자마자 라스사브라야 라스사브라이 브로콜리 리발레기 떨어뜨리자마자 라스코르도 라스코르도 대라대다 리발 여기 이상한 집 아니라 넘어니게 신집인데 리졌다다 치워야 되는데 리발 어쩌라고 혼나면 되지 라사 고르동 조금 잔인할 수도 있는데 이 켠이를 잘라줘야 돼요 제 친구 이 켠이 배이켠 라사 고르동 아야야야 이거 아니지 다시 큐 라사 고르동 라사 고르동 라사 고르동 전국에 계신 배이 켠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름이 다탈거지면여기다 그냥 싸그리 투하 아 조조조조조조조 아그래참 여기 안 넣은 게 있습니다 흩날려라 마늘 냄기들조자자자자자 그리고 이거 가는 중간중간에 조조조조조. 소금 소금 소금 멋있게 롬나카리스마있소자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감칠맛을 더하려면요 제가 롬나게 좋아하는 술을 넣으면 됩니다 개시어해 헤딩으로 깨져 헤딩으로 깨져가 말이 되냐 롬나 어색했다 자술 조금 어, 어, 어, 어. 대만이 넣었네 이거 쉬하면 롯 되는데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리바 술이 나보다 좋다 달라라 술이 자작곡이에요 여러분들은 세계 최초로 크림 파스타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술이 좀 날라갔으면 은 크림 파스에 무조건 있어야죠. 크림을 만들 겁니다. 자 생크림 반컵 언언언언 언, 언. 우유 반컵 언언언언 자이 상태에서 졸여주면 돼요. 왜 불이 꺼졌어? 아 밸브가 잠겼구나 리바 켜져. 마음대로 참고 지 마! 리발 내기야! 파야. 여러분 여기서는 약불로 조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아주 재수 소지게 터져버려서 파도가 롱나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잡혀져버려! 아니 아니! 샀는데 뭘 재수가 없어! 리발 내 3만원이 재수없지! 개불 내기 바로! 립짱! 잘 가요. 형. 개불 면발 내기들아! 너네 오늘 면발 역할을 제대로 해줘! 가 돼서 리발 비주얼 개시입니다개쉐시요 제발 면발처럼 쭉쭉 펴져라 이거는 선택인데요 저는 굉장히 느끼하고 좀 꾸덕꾸덕한 크림파스타를 좋아가지고요 이걸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모난거 리발 시즈 표창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 개불 스파게티가 완성 됐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말리지 않고 면발처럼 롱나게잘 펴져가지고 지금 바로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상나상 나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소스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랑 뭐 베이컨, 브로콜리 등등 해가지고 뭐, 음! 저번 먹어볼게요 초메르바. 로나 맛있어요. 와,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루덕 루덕한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지금 꾸덕꾸덕하게 아주 면이 잘 막혀버려가지고 밥이랑 베이컨이랑 양파랑 브로콜리랑 해서 그냥 먹어도 로나 맛있게 되요 초메르바. 아 흘렸다 리발 아 아래도 흘렸어요 리발 보이세요 여기 달래도 흘렸어요 꼬로로로로로 해가지고 한번롬 나더러 대망의 개불레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같죠 여러분 그냥 면 말고 메밀 같아 메밀 메밀 싫어하는데 돌돌 말아야죠 말린다 말리고 <웃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면 아닙니다 개불입니다 리발 개불 자 이렇게 바로 먹어볼게요 추매를 음 나쁘지 않은데 럭 같다 여러분 무슨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면에서는 아무 맛이 안 나요 제가 저번에 서양 갭을 쭉쭉 해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그리고 기름에 튀겨서 먹었을 때는 대패 삼겹살의 맛의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삶아서 먹는 건 지금 처음인데 맛이 안 나요 맛이 없지도 않은데 있지도 않아 자요한 가닥만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 음 이한 가닥만 먹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로나 아니든 스파게티 면 먹는 느낌 네발. 여러분 제가 사실 브로콜리를 넣긴 했는데 억지로 넣었거든요 누가 강압했어 제가 브로콜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스라면 이 브로콜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약간 병새끼 한 마리처럼 배불레끼가 브로콜리 꼬았다 리발 초배를 너무 맛있요와이 브로콜리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처음이에요 와 이거 브로콜리랑 비타민 덩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브로콜리 많이 먹으세요 갑자리 리발랄까 제가 원래는 해르질로 잡아서 먹자 컨텐츠인데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구입을 해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오늘 사서 구입을 했는데 맛있게 먹어서 진짜 롬나 일단 다행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있는 면다 통틀어가지고 한 번에 입에 넣을게요 화끈하게 3만원치 내가 다한 번에 먹는다 입에 들어갈라 리발 초배르 음 살면서 음. 이렇게 레브를 한번에 1백만 명 넣은다고 한 명이에요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바어전브요이언 <목소리나> 브라이언, 브라이언. 샤리께서 대왕기물 스파게티를 그냥 한 입에 다 쳐넣어 봤습니다 지금 보면을 하나도 없고요 지금 그냥 브로콜리랑 베이컨들 뿐인데 먹어야죠 룸나 맛있는데 추베 이제 라가리가 정화가 되네.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해보면 제가 원래는 잡아서 먹으려고 시도는 했지만 사서 먹었습니다. 잡아서 먹지 못한 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맛있었어요. 여러분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좀 보지 못한 이런 동해안 게불처럼 새소와 생물들로 아주 록 같은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 호트... 마이로. 그래도 남은 거은다처먹고 게불이 아직 남았네. I'm g a b b a c